여러분, <듀>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바로, 바로, 닥치는 대로 해료질을 해서 해물치킨 프리크를 먹어보자. 여러분 저번에 했던 다치는대로 해루질 시리즈에서 피자를 먹어서는데 해삼이 아주 개 롯같이 익어버려가지고 개 맛없이 그냥 구역질을 했습니다 원래 다치는대로 해루질 시리즈는 굉장히 맛있게 먹는 건데 어떻게 하면 해산물들을 롯나 실선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했는데 해물 치킨은 잘없더라고요자 그래서 해산물들을 잡아서 한번 치킨으로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치킨 아니죠. 뿌링클 맞습니다.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해루질 하로 가야겠죠. 근데 혼대 싫어 같이 가요. Let's go! 아 근데 요새 물때가 안 좋아가지고 헤르질에도 수확물이 잘 없던데요, 라떼네. 성만아 잡으러 가자, 잡으러 가자. 닥치는대로다 잡으러 가자.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닥치는대 헤르질에서 이렇게 박살 내러 왔습니다. 자 오늘 뽀찌는 어, 연체 뽀찌 그리고 엥 김상만. 야물 들어가지 마. 지금 물실에서 안 들어가 이거 보세요. 여러분 지금 도착하자마자 아참로동네기 아주 그냥 씨알이 큰 레기로 지금 발견했습니다. 바로 키. 이런들 들면 쫄장 게르게들 분명히 많이 있을 건데. 오야 뭐야? 잠깐만 잠깐만. 시작하자마자 돌개야? 돌게다돌게다야 오늘 괜찮네. 자 이렇게들. 이 돌, 오, 나왔다, 나왔다. 이렇게도 물릴 수 있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이팔한 착이 없네. 일단 땡큐. 오케이. 자, 이렇게 집게가 지금 하나가 없는 렉기이기 때문에 이 집게만 포박하면 이렇게 잡을 수 있지롱. 자, 지금 바가지 철이라서. 야, 오늘 이거 돌개 파티 하겠는데? 잠시만, 잠시만. 야, 연체 포치가 이게 불편하다. 잠깐만, 내동댕이. 포치 열어서 로동킥. 야, 야, 야, 야 돌개한테 물리지 마라. 자, 그리고 이 돌개 이렇도 파닥, 파닥, 파닥 리발 버려. 여러분 지금 최단 시간 돌개 잡았어요. 최단 시간. 상관아, 이거. 개대, 개. 개, 개, 개. 미안해, 무섭구나. 여러분. 이돌 들쳐볼게요. 아, 돌게 롯나 운이다, 리바. 자, 여러분, 저 오늘 고등 씨알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야, 일단 고등 1타, 2피, 누이 좋고, 매버 죽고, 마당 쓸고 죽고, 엉! 여기다 표면 장력 킵. 자, 여러분 저기 쫄장 계르기 있는데. 일로와너 뒤진다. 어디 갔어? 야이계르기롯 나빠르다. 이, 이 쫄장 게가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빠릅니다. 자 하지만 이돌 들면 나올 것 같거든요. 없어. 자이 돌. 어 없어. 오케이 이돌 진짜 이 돌. 이돌 없어 리발 닥신들은 해루질 안 해. 오케이 쫄장 계레기야 보지 잠깐 바닥에 두고 무빙 킵. 안들 안 안들어 안들어 안들어 안 어, 어, 리발 놓쳤다. 자 여러분 여기도 와 여러분 이 로둥 씨알보세요 이참로동 느낌 한마리 두마리 세마리 일타삼 피기 이치고배부쩍고마딱저고 죽고 돈 안에 지겨워 로둥 바로 이무빙키야이 돌개 진짜 우연이었나? 아니 근데 우연치고는 이 돌개가 너무 바로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원래 마지막에 돌개로 가야 이 컨텐츠가 좀 재밌어지네 컨텐츠 대망했어? 자이돌 여러분 그 돌개 끝났나봐요 여기 보시면 소라 게레기들 지금 여기 붙어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기들은 굉장히 주저앉는 레기들이에요 보여드릴게요 봐보세요 주저앉아 이래게 꺼져 너도 주저앉아 이래게 어, 어, 꺼져 아, 여러분 오늘 고등만 잡고 끝나겠는데 고등씨알이 너무 커서 지나칠 수가 없어요 여기도 크고 봐봐 요 밑에도 크고 공중킵 아 놓쳤다 저는 오랜만에 와가지고 아주 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제가 자원을 조져버렸다는 건 아니에요 요로든킵 버려 자, 여러분 지금 이쪽 존이 돌개래기 존입니다 여기서 돌개래기들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아 제발 네 없어요 네 보시면은 말똥성게 있습니다 자요 말똥성게는 보라성게랑 다르게 굉장히 가시가 없고 알도 많이 없어요 버려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돌게존으로 가볼게요 디저스 개랫기들 자 여러분 이돌 있죠? 이돌 들면 나오는데 이돌 한번 크기 보시겠어요? 어, 네요 화면에도 다안 잡히네 이거 들면 바로 남자 삭제, 허리 삭제, 러머니, 대성통고 어? 뭐야? 돌림일을게잠깐만 손으로 잡게 해줘 이렇지. 도망갔구나. 정 떨어진 내끼. 어, 여러분 근데 말동성개리끼가 조금 큰게 있어요. 이 정도 사이즈는 나쁘지 않은데 파란성 개물세제비. 돌게는 아니고 쫄짱개인데 좀큰 사이즈 나왔습니다. 이돌 안으로 방금 들어왔거든요 저기 보이시죠? 음, 밟았어. 자, 큽니다. 큽니다. 어, 어 그래. 길들이기 완성. 어, 편안하니? 어, 더 편하게 해 줄게. 버려. 와, 진짜 돌게 없네. 미치겠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돌게가 잡혀 버리니까 이 영상이 지금 돌게 컨셉으로 가잖아요. 이러면 천텐 츠 개망한 거예요. 여러분들 유튜브 찍을 때 이딴 식으로 찍으시면 절대 안 돼요. 셀프디스리발 자요돌 지금 애기성게 두 마리가 지금 뿅뿅 하고 붙어있죠 약간 어, 리치 같은 느낌을... 아이 개소리야 자이돌 한번 들춰볼게요 열려라 참깨 쪼장 개레끼 있습니다 보이세요? 탑! 차! 어 놓쳤다 이돌 굉장히 느낌이 좋은데? 오! 오! 롱나 크다 돌개 돌개 돌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맨발이에요 밟아야 되는데 아 이거 못 잡겠다 와 벌써 쳤다 어디로 쳤니? 돌개레끼야 어? 저기 다 밟아놨습니다. 여기 지금 밟아놨어요. 좀 기절시킬게요. 위안해. 뒤져. 뒤져. 자, 그리고 여러분, 물이 좀 풀어지면은, 발을 뗄게요. 어쩔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되는데, 저거 해삼이니? 그거 해삼이니? 잠깐만, 1타 2피네. 아, 근데 이렇게 안 뒤졌을 것 같아. 뭐야, 발 밑에 없었어. 그 와, 이렇게 놓친다고? 와, 진짜로? 하도막 미친 느낌. 여러분, 죄송합니다. 해루지 그만할 때된것 같습니다. 리발. 자, 어, 저거 해삼이라고. 어, 돌이네, 리발. 돌기도 못 잡고, 해삼도 못 잡고. 1타 2피, 누일고 매불고, 바닥만 쓸고, 버리고, 어? 아까 그 돌개는 분명히 나중에 뒤질 거야. 언젠가는. 자, 자, 이 돌. 없어. 자, 이 돌. 없어. 자, 이 돌. 없어. 아까 그 돌개 어디 있어? 와, 저땀 미친 듯이 여러분. 지금 눈 여기 눈 끝에 맺힌 거 이거 보이세요? 안 떨어. 아, 아, 아, 시, 두, 두, 들어갔네. 와, 이거 뭐야? 와, 여러분. 해삼, 해삼. 초소용 해삼입니다. 해삼이 렇게 작은 거 보셨어요? 이거는 진짜 자연에서밖에 못 봐요. 왜냐면 수산 시장에서 이런 거잡으면 팔리지도 않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해삼 금어입니다 7월부터 해삼의 금어이기 때문에 이거 잡으면 철컹철컹 버려 열심히 커라. 나중에 처먹어 줄게. 여러분, 개빡치니까 여기 있는 로동 레기들 조금 싹쓸이할게요. 여기 한 마리 있고, 저요 뭐야, 너네 왜다 올라? 물 빠졌구나, 리빨레끼들아 자, 여러분 다섯 개로 그냥 바로 공기 돌이 이렇게 타 하면 동물학대. 하지만 저는 먹을 거니까 조금 학대. 펜타킬, 오 하나 건졌네. 이씨. 저 뭐야, 저거 소라게겠지? 고등이면개큰 건데 이거. 역시 소라게 리바 아무것도 없어리발.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성게 크림 파스타 먹었어. 저 오늘도 성게 한 마리 떼 갈게요. 일로 와, 이 레기야. 자, 한 마리 더 떼자. 자, 오케이, 두 마리 내츠고 생가치로 완밤성이레끼들 야, 야, 야, 야, 금물망 찢지 말고 내려가. 이고등개 천지에요 보세요. 라라 따라라라라. 진짜 울착해요 이게 뭐야 생선 이래기야 꺼져 전개래게한 마리 여기 뒤에 숨어있는 거 같은데 사스키 퀴드기 뭐 그렇게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데 잠깐만 잠깐만 버릴게요 저기 저기 보이세요 저기 저기 이렇게 잡으러 입수한다 바로 입수털 어, 뭐야 리벌자 여러분 얘는 너무 깊이 있잖아요 자 이런 거 어떻게 하니까 사스키 일로와 이래기야와크기 보세요 아까랑 완전 상황이 다르죠 그물 찢지 말고 들어가 이렇게 약간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쑥 해서 싹 들어가 어, 약간 저 방금 해녀같았잖 아니 아니 해남 야 이거 뭐야 사가족이야? 사이즈 개 큰데? 자 여러분 짱또, 짱또. 짱또 가져올짱요짱 가족. 유해동물 3개 별불가사리 랩개가 촉수를 지금 내밀고 나타났습니다 이개 랩개는 여러분 제가 먹어는데왜 유해동물인지 알겠어요 맛이 없어 리발 바로 별 물수제비 세번팅같다 오케이 짱돌 구입 뭐예 리발 오 여러분 이 짱돌에 가리비 론나 조금만한 게 붙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와이 가리비 지금 살아 있는 거예요 와 론나 귀엽다 동실 아, 동실 꺼져라 야야 야, 나 짱돌 가져왔어 너 괜찮겠어 친다 하나 둘셋 오케이 뗐다 와 사과 쪽이 크게 보세요 제 엄지 손가락보다 큽니다 와야 이거는 대 맛있겠는데 오늘 사과 쪽으로 갈게 요킵야 여기도 크다 여, 뗄게요 퉈아, 퉈아. 미, 미 미안해 박살내버렸다 아, 안 잡을게 저렇게 보이세요. 저렇게 씨알 개쩔어요 바로 뚜까 펼게요 자, 오케이. 와, 이거는 진짜 이거 먹으면 전복만 나는데 딱이도 론나시거든요. 이 정도 크기 다섯 마리 잡으면 웬만한 전복 같은 거 먹을 필요가 없어요. 눈구라에 전복이 훨씬 맛있어. <목소리> 여러분 저거 뭐죠? 여기 지금 띵띵 약간 저꼭지처럼 붙어 있는 게들 보이시죠? 아요럭꼭지처럼 여러분 이거 한번 따 볼게요. 따자. 따자하우. 여러분 얘 보여 주시면은 아, 이렇게 아, 먹을 게 없다. 버려. 괜히 죽였네. 좋은 곳으로 가. 뭐, 여러분 사과쪽에 이게 물 빠질 때 나와 가지고 지금 육지에서게물 마셔, 물 마셔. 그리고 떼 버려야지. 키. 방금 그라쪽에먹 사으려 했는데 러머니 행복해? 난생 처음으로 행복한 유행어네, 리발. 이제 사 가족에도 충분합니다. 자, 그럼 뭐가 필요해요? 물치지 마. 돌게를 이야 돌게 한 마리만 잡으면 딱 집으로 갑니다. 아까 놓친 그게기 잡으게. 내가 그 새끼 알아요. 그 새끼 눈 밑에 점이 있었거든요. 헉, 어? 나났다 아, 근데 너무 작다. 아, 여러분 얘는 애기급인데? 네, 놓쳤는데. 아니, 놓친 게 아니라 놔줬어요, 이거는. 아무리 제가 급해도 여러분 그런 거 처먹고 야만이 될수 없어요. 조금 아쉽긴 하다, 리발레키. 자, 여러분, 돌개가 또 나오긴 했는데, 보이세요? 너무 작아요, 저것도. 아. 제가 한 3분의 1 크기 나왔습니다. 물총 안손니안 쏘니 안, 쏘니, 안 쏘니 버려. 네 <웃음> 어, 없어요. <웃음> 그냥 갈게요. 이빨 돌개, 래기들아 자, 요거 하나만 닦고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들이 물이 빠졌을 때 같이 못 내려가고 지금 여기 싹 말라있죠. 어, 척척지자척척지자 그리고 따야지. 이런 리브라 피날레가 고등, 어, 뭐야? 에? 여러분 여기 안에서 뭐가 썩었나 봐요 잠깐 이렇게 뒀는데 고등 롬만한 애기들이 여기 와서 다닥다닥 붙어있는데 떨어져 이래 떨어져 이래, 이래? 다낼거요 여러분 오늘 수확물 이 정도만 들고 가가지고 지금 바로 집으로 가서 넣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집에 가서 봐요 라삭라삭 여러분 이렇게 서 모조리다 해산물들을 잡아왔습니다 어, 안 보이네 리발 여기다 부어버리자 아이. 솔직히 말하면 오늘 성과에 대해서 제가 만족을 못해요 리발 그래도 롱만 마시는 해산물 프랭클 치킨을 먹을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워터야 조사조사조사 지금 여러분 이렇게 나눠 놨는데 여기 보시면 성게류 여기는 계류 여기는 어패류들을 모아놨는데 거의 리발 이거는 어패류 치킨이네 리발 어쩌라고 펀치 자, 여러분 이 어패류들을 한번 삶아줄거고요이 성게알들은 바로 적출할거예요 그리고 이개두 마리는 지금 바로 워터야? 조사조사조사 조사 저마리거죠 손질 다개두 마리는 여기다 버려 자 그리고 어패류 레게들은 여기다 다 담은 다음에 쌀 씻듯이 아주 깨끗하게 씻어줘야 돼요 워터야 쌀 이렇게 씻었으면 저마리거죠자 그리고 요성게래기알좀 적출하자 일로와 몸만알려버려 성게래기 예쁘게 입장 론나지금 예쁘다 어쩌라고 나사사브라이 여러분 성게를 제가 항상 이렇게 해서 반으로 갈랐었는데 옆을 잡고 그냥 뚜껑을 따뜻 따버리면 알을 훨씬 더 적출하기가 쉽더라고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지금 알철이여가지고 알이 개로 됩니다 티스푼으로다가 촥 여기다 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 해가지고 남은 성게 세 마리 전부 다 까줄게요 그러니까 결론을 만들면 개비친 노가다 자 다음은 어, 너네다 비지자 냄비칭 그리고 부타 한디 밸브가 연락습니다 라그리 닥쳐! 리바야 자 여러분 이렇게 모래거기 시작하면 아주 재소지게 틀자버려서락가쪽에론나다닥에 붙어있는데 짱돌로 다 그냥 팡팡 쳐버려가지고 아주 개박살나버린 어패류 새끼들 바로 아니 아니 렉 끼들 바로 일정 자기가 이래 얘기들아 자 여러분 저락쪽에주말마리 씨알 보세요 쟤는 진짜 그냥 조그마한 전복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는 구라예요 전복이 훨씬 맛있어 여러분 이렇게 들 이렇게 5분 정도만 닦 끓여주면은 락가쪽에는 바로 분리가 되고 어저 새끼 벌써 분리됐네 리버섞 성격 급한 느낌? 5분 뒤에 봐요 탕 오분다 됐다. 턴오프. 일로 이래끼야. 구워 이래끼야. 시켜 이래끼야. 그만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됩니다. 여기 라가쪽에 보시면 론나크죠. 근데 여러분 라가쪽이 크다고 생각해서 잡아왔는데 래끼 어? 군소가 나와버렸네. 리발 버려. 자 여러분 이 고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뾰족한 거 있죠. 원래 바늘로 하면 더 좋은데 바늘을 어머니가 오셔서 다 가져가서 아니 훔쳐가셨어요. 이런 뾰족한 걸로 여기를 콕 찌르고 고등을 돌려주면 알아서 그냥 샤앙 자 그럼 고등 보시면 여기 막 있죠. 자요 막을 이렇게 떼어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건 론나 씹어도 안 씹혀요. 한번 씹어볼까? 에 네, 이거 하세요. 에 예, 에, 나 예, 예, 예, 예, 예, 예, 그리고 이 꼬다리 쪽 있죠 이쪽은 내장인데 요게 맛있긴 한데 많이 먹으면 은럴살을 유발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럴살을책임주겠습니다 개소리야 자 그리고 여러분 라카 쪽에는요 하근이딱 튀겨납니다 여기가 살 여기가 내장이다 내장 그냥 쭉 누르면은 롯나 깔끔하게 내장이 이렇게 떨어져요 사실 여러분 이 내장도 약간 고소하긴 한데 많이 먹으면 또 역시나 럴살을 유발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럴살을안 책임져요 자 이렇게 전부 다 얘네들 손질해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리친노가다 펀치 자는 이렇게 전부 다 깠는데 여러분 항상 이 고등들을 까고 나면 현타가 론나 되와요. 왜냐면은 까기 전에 롯나 많아보이는데 까고 나면은 <웃음> 리발레게들 꺼져 자 우선자 여러분 이렇게 재료 준비가 다 끝이 나 잠, 잠시만요 잠 여러분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네 이게 있습니다 이거 이거 보라성게 가시 저는 보라성게 가시 끝에는 약간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먹으면 바로 어머니 대성통고 그리고 여러분 치킨을 해먹으려면 얘네 두 개는 그냥 튀겨버리면 되는데 도대체 성게알을 어떻게 튀길까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또띠아입니다 펀치 어 뭐, 뭐야? 방금 펀치는 습관이에요 자요 위에다가 성게알을 뿌려줍니다 그리고 말아버립니다 이 상태로 그냥 튀겨버리면 돼요 아참 그리고 원래는 성게알 튀김을 할때김 위에다가 깻잎을 올리고 그 위에 성게알을 올리나 말아가지고 튀기는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병반치하게 한번 봤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못 봤던 또 띠아로 한번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저도 오늘 처음 해봐요 개떨려 마감면 어떡하지 리바 자 그럼 다저 멀리 고 주시고 물을 먹으면 그릇 그리고 여러분 치킨이라고 하면 조금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치중에 팝니다 치킨 튀김 가루 여러분 광고 아닌 거 아시죠 리바 조사조사조사 자 그리고 또 조사 또 조사 또 조사 여기 여기에 식용유 진짜 조금만 해가지고 많이 넣었다 리발 조사조사. 어다초다 수사... 아니 아니. 록 같은 생각한 거 아니죠? 둘개렛기 먼저 넣었거든요 여러분 갑자기 론나따닥하기 때문에 벗겨줄게요 여기 보시면 개 라가미 있습니다 저 라가미가 론나게 더러운 부분이라서 이렇게 잡아되면 그네 이렇게 싹 빠져요 여기 라가리 있죠 라가리 개가 이 라가리로 로물놈을 쳐먹으니까 여기에 론나많은 병균들이 붙어있어 라가리 삭제 그리고 반으로 라사꼬르동 자 그리고 이 쫄짱 개렛기 있죠 얘는 그냥 넣을게 리발. 살아있네 어쩌라고 조심히 가자 일단 요두 마리 조사조사조사 조사, 조사. 자 그리고 어필을 이렇게 되면 바로 투어 자 일단 이렇게 되면 일로와 프라이팬 캔, 퀴즈브로, 파이�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자 그럼 쫄짝 개략기 먼저 바로 잘가요 돌 개략기 바로 잘가요 자 여러분 개들 먼저 튀겨 낼게요 어 튀지마 튀지마 라그리 봉할거 없어요 라그리 봉할거 튀지마 튀지마 어이네자 여러분 한 번에 튀겨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번에 튀겨지면 전부 다 엉켜버려가지고 뭐가 뭐 개소리야 이게? 쾌싸 빡개 난리하세요 오 손오프 일로와보지 여러분 라떼스입니다 어패로 갑니다 더튈거예요 먼저 낙가쪽에 고둥들 야 얘네는 이렇게 튀기면서 느끼는게 콜팝 느낌처럼 될것 같아요 콜팝 자, 여러분 얘네는 다행히 개들보다는 훨씬 안정적이 됐다 지금 이렇게 얼굴을 가까이 쳐대고 있어도 어, 롯나뜨거워 귀가리발 뭐야 왜쉴려는 소리가 나나나내 소리치지마 어어어어 오오오, 목이 턴 어프. 자, 여러분, 이, 어 자, <웃음> 여러분, 마지막 대망의 성게알 또떼아래기 여기다 바로 넣고, 얘는 분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렇게 묻힐게요. 벌써 분리된다, 리바잘 가요. 오케이, 뭐, 여러분. 지금까지는 뭐 전혀 튀는 게 없습니다. 룸나 얌전해요, 지금. 얘는 여러분, 안전방으로 그냥 잠깐만 줄게요. 화장실 갔다 올게요. 여러분 어, 화장실 안가고 사실 여기서 이렇게 튈 때까지 대기했는데 튀면은 요거 들고 바로 가가지고 어어어 놀라척 하면서 라그리 보면서 이거 하려그래는데 <웃음> 진짜 안 튀네 저 캐릭기 예능감 없는 캐릭기 일로 자 여러분 이렇게 해물찌멀치이 전부 다 완성 됐스미다라고 안심하지 마세요 아직 안 끝났어 비닐 다지 번호 아 이거 왜 이렇게 걸리발 티렉스야 다지 번호 광고 아니야 자 여러분 제가 말했습니까후링크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필살기 방을라떼리 가지고 바로 사왔어 뿌려서 라떼 버리자 여러분 렇게다 부었으면 한번 말아버려서 쉐키쉐키... 쉐키 쉐키 쉐키 쉐키 쉐키 쉐키 쉐키 록 쉐키... 같은 생각하지 마세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갔다 갔다 갔다 갔다 으악! 상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해삼 물찌개 프리클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제가 봤을 때 고둥치킨 브리클 같은데 바로 먹어볼게요 최바랍! 와, 여러분, 진짜 너무 맛있어요. 와, 아니, 그냥 치킨이라 해도 속겠는데 이거는? 고소어가더먹어보 너무 맛있어요. 내, 내 유튜브야. 기가 뒤에서 시선, 나 가져가면, 어, 나 어떻게, 내 유튜브야, 내. 진짜, 원래 앙앙거리고 대드는데 이거 막 이렇게 유튜브 해야겠네. 초에를 와.. 에, 에, 에, 어어어죄송해요 어, 어, 개..야.. 말도 안 돼요 여러분 물론 그 치킨처럼 살감은 없지만 치킨 보다 훨씬 더 아삭하고 너무 맛있어요 진짜 와.. 여러분 그러면 아주 어렵게 잡은 돌계략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돌개렉이라 형체가 안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다리 보이시죠? 요렇게 손 요렇게 하고 뒤져있어요 개소리야 바로 먹어볼게요 초배를 <웃음> 너무 맛있네요 여러분 이쪽은 개살이거든요 보세요 지금 개 다리 튀어나왔죠? 얘가 그냥 더러운 부분 모자이크 할게요 해해해해 그냥 다해해다 해인데 다, 다, 다, 다, 얼굴 말고 다리 부분도 먹어볼게요 초배를 너무 맛있다 와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옆 뿌린 가루가 일단 개반칙이고 치킨 튀김 가루 둘씩 개반칙이고 근데 제일 많진는 거는 해산물들이 개반칙이에요 여러분 다음은 락까쪽에다 여기 요거 동그란 거 보이시죠 그냥 딱 봐도 이래게 락까쪽이에요자 이래게 바로 먹어봐요 초배르 할렐루야 여러분 락까 쪽은 는 사실 말씀 안 들어도 굉장히 맞출 수 있을 밖에 없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요거를 살만 먹거나 뭐 구워서 먹거나 버터에 찢어서 먹어봤는데도 조그만한 전복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조그만한 전복이라고 속이고 줘도 그 사람은 그냥 먹었을 때 모를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쫄짱 게레기 먹어봐야죠 바로 먹어볼게요 초배르 음 대맛있어요 여러분 원래 쫄딱애들은 잘못하면 굉장히 비려질 수 있거든요 와 형이 요건 진짜 개맛있고 개딱딱하나 니왜 안먹을래 랑랑이 다날아갈것 같아요 지금 마지막에 먹을게 피날레가 요겁니다 성게알 튀김 성게알 요만큼 나왔는데 또띠에 감싸버려가지고 튀김가루 붙여보니까 개 커졌지 지금 뭐제 얼굴만 해요 개 작죠 죄송해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진짜로 초배름 음. 우와 너무 맛있는데요 여러분? 안에 보세요 안에 성게알 보이시죠? 이 안에 성게알이 와.. 내가만내가만 들었다고 해서? 제가 성게알 튀김을 먹어봤거든요? 김 위에다가 깻잎 넣고 성게알 넣고 말아가지고 먹어봤는데 그거는 사실 맛이 성게알 맛이 더 많이 나요 그리고 약간 깻잎 향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너무 맛있는데 이거는 생각보다 저는 기대 안 했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와.. 바로 먹을게요 다시 약간 그느낌인데 안에다가 사과잼 넣으면애플파이 튀김같은 그거처럼 되는 것 같고 안에 성게알이 나니까 그러니까 성게알 또띠야 치킨 뿌리글이 되는 거야 이름 개길다리바 이게 무슨 맛이냐면요 겉바속촉이 안에는 촉촉해가지고 으스러지면서 씹다 보면은 성게알의 풍미가 롯나 나와 여러분 이렇게 닥치는 대로 해루지를 해가지고 치킨 뿌링클을 한번 만들어서 먹어봤는데 여러분 이거 진짜 일반 치킨 뿌링클이랑 굉장히 또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해루지를하러 오셨을 때 해삼을 잡아가지고 그냥 뭐 삶아 먹고 라면에 넣어서 먹어도 맛있지만 이렇게 뿌링클로 해서 드시지 마시고 그냥 치킨 사드세요 치킨이 훨씬 맛있어요 자또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토바디오 어, 미안 미안 일, 깼어? 아 이거 롯나 개물린다 리봐